성경만이 전부다 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책을 다 읽도록 해야 돼요 읽다 보시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배울 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것도 진리고 가르침이거든요 우리가 바르게 갈수 있는 것을 책에서 얻는다면 그러니 우리 제자분들도 새로운 성경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라 우리 성경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전문적인 위대한 책들이 있고 삶에 도움이 된다 해서 이렇게 가야지 성경책에는 뭐 사탄의 것이고 66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묶어 놓고 가면 은